비가 오네요. <웃음> 우리가 그 시골에서 살다 보면 우연찮게 나무를 비용 안 드리고 획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위험목을 시에서 제거를 해주는 경우 주민들이, 주민이 내가 좀 쓰겠다 그러면 원하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아, 이 나무들도 그렇게 해서 다 획득 한 건데요 그런데 만약에 차에 실고 올라 그러면 무게가 얼마인지 대충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내가 1톤 차인데 나무가 뭐 2톤짜리 실으면안 되잖아요 차가 망가지니까 그래서 나무를 생나무일 때 눈으로 봐서 아 저거 몇 킬로그램이다 저거 몇 킬로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끝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보자 저게 6m 좀더 되니까 한 700kg? 700kg 정도 될것 같아요 600에서 700kg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무가 우리 인체도 70%가 물이잖아요 나무 얘도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몇 프로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못찾겠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물이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1리터 같은 경우는 1kg 이죠 20리터면 20kg 입니다 물일 경우에 우리 흔히 그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 한말 사면 그게 20킬로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단위 뭐 계산 이런거 있는데 아우 막 찾아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일단 고건 기억을 해 놓으시고 1리터는 1kg이다 리터라는게 부피 잖아요 1리터일 경우에 1000cm 세제곱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바꾸고 단위 환산하고 그러면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은 1L가 1,000 세제곱 센치미터니까 센치로 가지고 부피를 구한 다음에 공3 개를 띄어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일단 원구하고 말구가 있죠 말구가 있고 저쪽에 원구가 있는데 밑둥굴이 작은 쪽 작은 쪽을 기준해서 1m 정도만 부, 무게를 부피를 계산해 볼게요 일단 부피를 계산해 볼게요 최적, 최적을 적체 계산해 보는데 요거를 이제 그 원기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원기둥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죠 근데 그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직사각형의 에,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지름이 가로 세로 두 개를 다 형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9홉이니까2 7 0 30cm 라고 보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30cm 곱하기 30cm 곱하기 1m 그러니까 100cm 이렇게 하면 9만이 나옵니다 9만 9만에서 뒤에 공 3개를 빼버려요 그럼 90이 나오죠 이게 90, 90km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름이 30cm 짜리 1m 90km 정도 나간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이게 6m 정도 되니까 6,9,54,540km 그렇게 되는데 저쪽에 원구 쪽은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한 100kg 정도 좀더 주려고 럽니다 640kg 600에서 한 700k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공방 지을 때 복감으로 쓰려고 하는데 나무를 아직 다못 구했습니다. 어, 시골에서는 이렇게 우연찮게 나무를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미혼목이라든가, 그리고 뭐 도로 정비사업, 그리고 어, 공사하는데 나오는 그 나무들. 공사를 하다 보면 그 옆에 뭐 산을 건드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무를 이제 잘라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겨울철에 또 눈이 많이 오면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서리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잘 모아두면 나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잘 모아두면 아주 좋은 재료로 써먹을 수가 있죠 하나 기억을 해 놓으면 됩니다 30cm 기준으로 30 곱하기 30 곱하기 저는 막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계산하죠 보니까. 어. 30cm로 3 곱하기 3, 3, 3, 3, 9, 9네 1m면 90kg 저게 3, 4, 9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9kg 1, 2는 없잖아요 그리고 900kg 1, 2도 없고요 그러니까 90kg죠 간단히 나오죠 제가 그래도 들어가서 제가 종이에다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지름이 30cm라 그러면 30cm 30cm 쭉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크니까 살이 많이 남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30 가로 곱하기 30 곱하기 일단 1m만 한다 그러면 1m니까 100cm죠 100cm 곱하기 100 하면은 구만이 나옵니다 구만 9만. 구만에서 뒤에 3개를 띄어 버리면 90kg죠 90kg 이쪽에는 뒤쪽에는 부피를 좀 크게 실제 부피보다 크게 잡았죠 이쪽에는 실제 부피보다 작게 잡게 되고 여기 있는 남아있는 피죽들을 이쪽에 크게 잡은 부분에다가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남는 부분을 이쪽에다 갖다 붙인다 그럼 대충 얼추 비슷하죠 이게 물 위에 뜨니까 물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 실제 물의 무게보다는 가볍게 계산되는 것이 운반하는데 안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유리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리터는 1kg 1리터는 1000 세제곱 센티메터 그렇기 때문에 센티로 계산한 다음에 공세개를띄워버리면 kg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웃음> 이건 생나무일 때 이렇구요. 산에서 이제, 바로 뱄을 때, 그런 거고. 나무는 보통 이제 잘 마르면 함수율이 12% 정도 되구요. 그 대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뭐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에서 20% 사이에 수분을 갖고 있는 거죠 잘 말랐을 경우에 결국은 산에서 나무를 뱄을때 무게가 잘 말랐을 때의 무게와 비교를 하게 되면 다섯 배가 차이가, 차이가 납니다 생나무와 마른 나무 다섯 배 차이가 납니다 생나무가 100kg이면 마른 나무는 20kg이죠. 대략 다, 대략 다배 정도.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 보통 석가래를, 1 2자를 이게 이제 15cm, 그리고 1 2자니까 3600, 360cm, 3m60. 요런 나물 석가래 작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대충 계산하면은, 요래 되면 한, 80kg 정도 나옵니다 80kg 석가래 침묵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들 말랐을 때니까 나중에 이제 집을 조립을 할때 보면 엄청 가볍습니다 작업할 때 무게하고 나중에 말랐을 때 무게가 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가래가 한 6개월 이상 잘 건조가 됐다 치묵한 이후에 6개월 정도 있다가 집을 세운다 그러면 무게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80kg 짜리가 20kg 정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엄청 가벼워요. 아니, 80kg 차이가 5분의 1이니까 20kg도 안 나가는 거죠. 17kg 정도 나가겠구나. 17kg. 엄청 가볍죠.